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황당한 선물 옵션입니다. 자, 오늘은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후 4시 33분이고요. 자, 모의 투자 시범 시연합니다. 자, 한국 거래소 인증 시스템을 활용해서 매일 100만원 수익 내기를 바로 시범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MAC들 활용해서 수익 내는 법이죠. 지금 77억 벌기 대장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 바로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국거래소에서 어, 좋은 시스템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시라고 이렇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아주 시스템 좋습니다 거의 뭐 실증거래하고 똑같죠 에. 자 오늘은 그러면 선물하고 그죠 선물하고 푸드옵션 가지고 어, 매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옵션은 매수하고 어, 선물은 매도를 해 볼게요. 선물은 10개 매도하고 푸드옵션은 50개 예, 매도를 하겠습니다. 예, 딱 자선 보시면 한국거래소에서 모의투자해라고 1억이나 이렇게 탁통장에더 넣어주죠. 우리 모의거래 아주 재밌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디 보자 시계를 한번 갖다 놓을까요 시계 자, 시계가 4시 34분입니다 이게 4시 34분 그죠 오늘 날짜는 11월 24일 그죠 9시 30분 현재고 지금 시간은 오후 4시 35분 입니다 아침에 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자 그러면 MACD라고 하는데 MACD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차트를 보시고 5분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오늘 11월 23일 그죠 24 아침에 확 올랐다가 탁탁탁 어? 나왔네. 9시 25분에 나왔네요. 그죠? 음 5시 24분에 268.20 168.20 168.20인데 168.20에도 벌써 수익이 나버렸네 그죠 168.20이면 0.4만 먹어도 되는데 수익이 나버렸어요 30분이고 3 0분 여기까지 와버렸네 그죠? 네, 벌써 수익이 나버렸어요 자 수익이 나버렸으니까 이거는 지나가 버렸으니 수가 없고 이쪽에 이거는 치우고, 이 요, 요 매도일 때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모의투자 시범 시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1억 700만원 수익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의 계도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장중에 직접 매매를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한 6일만에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6일만에. 23일이죠. 23일. 23mm. 예, 이렇게, 오늘 1억 700만원, 그죠? 장구가 5억 3800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이제 t o v 는 거의 다, 다 체결되고, 이제 108개, 풋, 예, 108개, 예.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당한 선물 옵션 매일 50만원 수익 내기 자 그러면 한국거래소 인증 시스템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그거부터 일단 교육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일단 열고요 여기 보면 네이버 창을 엽니다 네이버 창 그러면 어 여기 보시면 자, 검색창에다가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입력을 해서 돋보기 누르십니다 그러면 한국거래소 보이시죠 어, krx co.kr 클릭을 하시고요 자 기초교육이니까 아, 인증시스템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부터 어, 차근차근히 알려 드릴 테니까 저를 쭉 따라오세요 자 1년 정도 모의투자 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KRX 한국거래소 초기 화면 보이시죠? 제일 밑에 가시면 에, 파생상품 모의거래 이렇게 글자가 보이시죠? 파생상품 모의거래 그죠? 파생상품 모의거래 이걸 클릭을 합니다. 잘돼 있어요 지금 KRX 그죠? 한국거래소 그죠? 어, 파생상품 모의거래 인증시드엠있습니다 오른쪽에 가시면 오른쪽 위에 hts 다운로드 보이시죠 예, hts 다운로드 밑에 걸 클릭을 하십니다 예, 잘되어 있으니까 예, 다운로드 받아서 장이 끝나도 리플레이장으로 또 연습할 수 있고 장중에도 또 정규일장에서도 바로 또 어, 연습을 할수 있고 아주 다목적이죠 예. 그래서 내 진입시점이 정확한지 아닌지 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새로운 또요 창이 떴죠 네. krx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모의거래시장 떴죠 여러분 네. 이제 수료증도 발급해 줍니다 50시간을 이수를 하면 이렇게 수료증도 받으시고 직접 모의 투자해서 수익을 내보시고 그러다가 모의 투자로 수익이 난다 아, 그럼 과감하게 응. 실전 투자를 하시면 되죠 3천만원 탁 입금해 놓고 네. 77억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야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죠. 자, 2018년 12월 29일부터 이 모익 이수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50시간을 이수해라는 의무조항이 생겼어요. 예. 선물 옵션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50시간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나온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시세 터문 아주 좋습니다. 정규장은 오 9시부터 3시 45분까지, 그죠? 자, 리플레이장은 장 끝나고, 4시부터 10시 45분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hts 요 글자 보이시죠? 모이, 여기 보시면, 예, 일단, 처음, 모의거래 진행 절차는 회원을 일단 가입하고, 그죠? 예, 회원을 직접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좌를 발급받고, 그죠? 계좌를 발급받고, 이제는 이제 본인인증까지 하네요 계좌를 발급받고 그 다음 모의거래를 합니다 모의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모의시간 50시간을 이수를 합니다 모의거래 다운로드해서 모의가래시하고 모의거래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를 이렇게 누르시면 실행창이 뜨시죠? 실행창을 누르시면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이렇게 예, 모의 거래 인증 시스템이 예, 설치가 됩니다. 예. 그러면 자 어떻게 생겼는가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죠. 모의 거래 해가지고 어, 이렇게 자, 기능도 이 기능도 기능 이제 비밀번호 수정하고요, 선물옵션 그죠? 어, 주식도 모의 투자가 되나? 음. 출식도 주문이 되네요 모의투자가 뭐 출식도 뭐 모의투자도 할수 있고 참 다양하네요 그죠 음. 자 주문 옆에 보면 밑에로 오면 스피드 주문 보이시죠 예, 스피드 주문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주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육정보 협회 교육 금융투자협회 예. 교육도 있고, 요거는 이제 2 0 시간, 파생상품 사전교육 해가지고 2 0 시간, 이렇게, 2만원, 2만원 넣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흩어졌어. 일반 운영 전문인력 시험. 옛날에 제가 시험 쳤다 아닙니까? 일반 운영 전문인력 이거. 선물거래 상담서도 가지고 있고. 자. 화생산보, 선물옵션, 수탁제도, 증거금, 국내 시장, 해외선물 이해, HTS 활용, 리스크 관리, 선물옵션 활용, 투자 마인드, 그죠? 이렇게 이것도 사전교육도 공부를 해야 되죠. 여기까지 공부할게 많아요 이런것도 공부하시면 좋고요 공문투자협회 음. 10시 35분 폭락했죠, 폭락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한 장을 한번 볼까요? 드디어 은봉을 나오면서 21선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5일선하고 21선인데 내일 되면 골든 크로어, 아, 저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겠네요. 내일은 50, 5일선이 21선을 하향 돌파합니다. 아, 데드 크로스라죠. 아, 내일 내일 예, 바로 발생이 되겠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예. 그럼 매도 신호도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지금은 일봉상 매수 신호가 유지되고 있죠. 예. 매도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음봉이 될 가능성이 많죠. 음봉이 예. 될 가능성이 많다.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대도크로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오늘 그러면 음, 주체별 동향 한번 볼까요 외국인또 막판에 또 주식을 샀네요. 그죠? 322억이네. 그죠? 어? 허허, 주식을 또 막판 샀어요. 이런 식으로 예. 자외국인 그래서 해가지고 주식을 뭐한 200억 300억 팔다가 그죠? 하다가 막판에 오히려 한 500억을 더 사버렸어 지금 막판에 팍 사버렸어, 지금. 322억. 어이구, 정말로. 일단 이랬다, 저랬다, 이래 합니다. 외국인들이. 뭐 완전히 뭐돈 놓고 돈, 돈 먹기죠. 돈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선물도 1226개 양 매수를 해버렸어요. 아까 낮에는 이렇게 매도를 해오다가, 그죠? 어? 2시 반부터 그냥 또 매, 매수를 해버렸어요. 선물 매수.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 버렸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 외국인의 선물에 따라서 우리, 선물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요. 자, 콜을 갖다가 지금, 아까 중에, 그죠? 6억을 지금 사버리고, 풋옵션 매도를 해버려요 상봉 포지션이죠, 옵션은. 자, 보세요. 외국인들 콜 옵션입니다. 콜은 이 빨간색을 보시면 돼요, 금에. 매도를 하다가 어, 팍또 사버렸어요. 6억. 그죠? 이야, 참. 여기는 마이너스 3억인데 6거의 10억을 사버렸고 음. 계속 푸드옵션은 어, 계속 매도를 한 거죠. 상방으로 어, 결국은 47억을 매도를 해가지고 선물이 상승하기를 지금 포지션을 그렇게 짜놨네요. 그 와중에 금융투자는 400억을 매도하고 투시는 150억 매도하고 기관투자들은 지금 2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뭐 팔기 바쁩니다. 지금 팔기 바 누가 누가 먼저 파는지 지금 사모펀드가 800억 팔고 그죠? 예. 국가지자체 우체국이죠? 예, 100억 팔고 있고 투자 신다 예, 150억 팔고 있고 은행도 다 31억 팔고 연금기금 36억 매도하고 있고 보험회사만 159억 매수를 했고 금융투자 예, 증권사죠. 40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뭐 팔기 바쁩니다. 지금 기관들은 21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뭐 너도나도 다 던지고 있죠. 예,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가 지났고요. 자 4시 50분이고 음, 자 MACD가 뭐냐 이거죠. MACD 그죠. MACD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오늘 23일, MACD가 여기서 매도로가 신호가 나왔죠. 여기서는 또 매수가 나왔고, 이거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MACD는 12일하고 26일, 장기선이 26일이고, 단기선이 12일선,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가지고 쭉, 매수, 매수 포인트 교차할 때, 이렇게 매수, 매도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형성될 때 MACD가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5분봉에도 다 MACD, 또 10분봉에도 MACD, 그죠? 자, 이건 우에 거는 30분봉이죠. 30분봉 MACD, 그죠? MACD, 이건 지금 매도가 계속 유지가 돼 있고 오늘 매도가 나왔죠. 아침 시간에 그게 10시쯤 되나요? 10시, 11시쯤에 나왔어요. 그리고 60분, 60분 봉도 오늘 11시에 나왔죠. 11시에 매도 신호가 떴습니다. 너무 늦게 왔어요. 순간 파질, 순간 나올 때, 이거 내려갈 때 이걸 전부 다 정리해. 우리는 거의 다 정리했죠. 이렇게 매시리가잘 맞아요. 우리는 순간적으로만 수익 내면 되는 거니까 그죠. MACD를 이용해서 수익 내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시연하고 있죠 시범. 모의투자 시범 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인증시점 활용해서 매일매일 수익 내는 방법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따라오시면, 이거 수익 내는 거 금방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7년 동안, 어, 그 경험했던 걸갖다가 이렇게 케이스를 모아가지고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연구를 하세요. 한 1년 정도 바짝 머리 싸매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뭘 알아야 될까요, m a c d 서물 옵션 기초 책자 하나 사가지고, 뭐, 뭐, 그러고도 필요 없지만 실제적으로 매매할 때만 필요한 것만 알게 드리면 되니까요자 MAC들 활용해서 수용되는 겁니다. 다른 지표를 보지 마시고 요것만이 지표만 이제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성질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에 적극 이용하면 돼요. 이제 신호를 다 따라하면 안 되고 어, 거기서 걸러내는 작업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장중 장중 어, 주체별 동향이라든가 프로그램 매매 동량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량 이런걸 호가전량 통해서 그걸 파헤치는 거죠 파헤쳐서 신호를 이제 걸러내고 아, 진짜병인가 가짜병인가 판별해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77억 벌기 대장정을 진행 중입니다 음자 그러면 다시 이게 뭐 어떻게 해서 77억이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서 77억이 나오는지 그죠 오늘 주부 재테크 왕 재테크 왕이 이제 선물 옵션이죠 선물 옵션이 재테크 중에서는 왕입니다 왕. 선물 옵션만큼 수익률 높은 게 없어요 은행예금 1%이라서 뭐 재테크 안되죠 주식투자 하락장에수익 안나죠 손빨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투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폭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울상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죠 왜냐면, 하 매도도 할수 있다는 이런 선물 옵션은 매도도 할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매도해서 적은 가격에 매수를 해버리면 수익이 나는 그런 재테크 수단입니다, 여러분. 선물 옵션은. 여러분, 재테크에는 종류가 뭐가 있죠? 부동산 투자가 있죠? 부동산도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거, 그죠? 근데 부동산 매매를 지금 자꾸 단속을 하잖아요. 뭐, 다두, 다, 다주택자들 지금 양도소득세 10%씩 다 올렸잖아요. 예, 구간별로. 그리고 그거 부동산은 뭐 분쟁거리가 많아요. 뭐 토지를 매매할 때는 뭐 경계 그것도 뭐 경계 측량도 해야 되고 분쟁이 엄청 많아요. 근데 선물 옵션은 분쟁할 것도 없죠. 내만 매매 기술을 잘하면 되는 거고. 뭐 깨끗하게 청산 처리 매수매도 잘 되죠. 예. 깨끗해요. 이 예. 금융처럼 깨끗한 직업이 없습니다. 예. FM들 1 더하기 1은 1이고다 그런 분쟁거리도 없고. 예. 그 부동산 수도 경매 투자고 그뭐 어, 부동산 경매 그거 쉽습니까? 어? 그 쉽습니까? 어그 잘못 잘못 낙찰 받으면 뭐 평생 뭐 고생하죠. 그것도 금액이 뭐 1억 이상 뭐 고액이잖아요. 그런 거 한번 잘못 투자해놓으면 평생 예, 괴롭습니다. 예. 세입자가 또뭐 명도 안 하고 이러면 뭐 그것도 뭐 머리 아프고죠. 그 그것도 또 투자 또뭐있습니뭐금 같은 거 사는 게또 투자죠 그 다음에 골동품 사서 그건 뭐뭐 뭐 사람은 뭡니까 나중에 누가 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투자수단으로서는 메리트가 없죠 그런데 선물옵션은 메리트가 있는 거죠 선물옵션은 선물옵션은 일단 가격이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는 로또 같은 상품이죠 로또 같은 선물옵션은 조금 조금 지식이 좀 수준이 높으니까 쉽게 못 달라들어요 근데 부동산 경매 이거는 뭐 누구라도 달라들어가지고 지금 아파트 경매면 낙찰 받기가 너무 어렵죠 예. 부동산 경매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냥 시중에 금매물금매물 나온거 그걸 오히려 사는게 더 싸게 살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선물 없이는 어,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다 자, 매일 100만원 벌기 교육을 지금 이렇게 기초교육을 하고 있죠 저는 옛날 전직 증권사 직원이었습니다 선물 옵션을 전문적으로 매매해 왔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신기한 선물 옵션 모두 가입하시고요 신기한 선물 옵션가지고 가입하시면 열심히 활동하시면 금방 금방 훈련병에서 2등병 1등병으로 바로바로 바로 진급되니까 매매 일지 올리시고 같이 77억 대장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한 배를 탔으니까 좋은 사람들만 왔으면 좋겠어요 자, 유튜브 동영상을 또다 올려놨어요 유튜브도, 유튜브에 유튜브 황당한 선물 옵션으로 검색하시면 제가 어, 그동안 매매 에 일어났던 거 수익 났던 거 손실나는 거다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어, 매매하면서, 어, 매매하면서 땀에 손을 쥐고 어, 장이 깨덕 같은 장에서도 어, 불만을 토로하면서 어, 거의 실전 투자를 방불케 하는 그런 어, 동영상이죠 예. 거기서 어떻게 예, 매매 진입 포인트를 잡았는지, 왜 수, 손실이 많아졌는지, 많아진 원인을 또 파악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MSCD가, MSCD만큼 정확한 진입, 진입 기준이 없다는 걸 알고, 다시 한번 MSCD를 우리가 실천하는데, 바로, 기중한 교훈이 되었죠. 여러분, 진입 시점 찾는 거 어렵습니다. 뭘로 진입 시점 찾을 겁니까? 시가 돌파하면 매수? 시가, 어? 시가, 뭐, 하양 이탈하면, 뭐, 매도?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그거 힘들어요, 그것도. 잘 수익이 잘안 납니다. 네. 자, m c d 가 아주 진입 시점을잘 잡아주니까, 여러분. 꼭 이걸로 어,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뭐 수익 났죠? 1차, 1차 청산 267 사고, 그죠? 매도 해가지고, 그죠? 오늘 완전 매도로만 다 했어요, 매도. 매수하 매수 뭐,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매수 나온 거, 그, 오히려 거기다 매도를 치야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2차 266.80도 수익 났고, 또 매도 주문, 이거는, 어 266.95에 매도 해가지고 0.40 먹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예 또, 안내해 드렸죠. 음. 자,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만 뭐자 하나 들어면자 기초 교육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드겠습니다. 리뭐왜7 7억이 나오는 건지 20 1 갔다가 버어 얘기 보시면 자, 이게 이제 77이죠. 2년 뒤에 네, 77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어떻게 쓰이 77이 나오느냐 보세요. 하루에 이제 50만 원의 수익을 낸다고 이제 이 사람을 가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장세 판단 능력이 좋으니까 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그죠 행보장이든 그 어떤 장에 와도 5 0만 수익을 되는 거예요 이 사람 3천만 원 가지고 기본 내탁금이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이라고 선물 옵션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내탁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3천만 원을 더 입금을 하셔야 돼요 계좌에 그래야 매매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계좌 개설은 어, 그 돈이 하나도 없어도 일단 계좌 개설은 돼요 근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3천만 원을 입금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계좌는 미리 계좌를 계좌를 개설을 해놓으세요. 계좌를 개설을 계좌를, 계좌를 해놓으면 1년 뒤에 계좌 개설일로부터 1년 뒤에는 옵션 매도까지 할수 있거든요. 옵션 매도까지. 옵션 매도를 해야지 수익률이 좀 좋아요. 네. 자 일단 어, 기본에탁금 3천만원을 입금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 사람은 하루에 1단계니까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장세 판단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뭐 50만 원을 잃었다가 내일은 또 200만 원을 벌다가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평균적으로 어한 달에 하루에 50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한 달이면 20일이죠 어 영업일수록한 20일 잡고 그러면 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 개월 뒤에는 예, 3천만 원하고 천만 원 합하면 예, 4천만 원이 되죠. 자두 달째, 이 개월째 이제 4천만 원이 다시 원금이 되죠. 자이사람도또 어 계속 어 장세 판단 능력이 좋으니까 하루에 50만 원씩 또 봅니다. 20일간 보니까 또, 월 수익이 또천만 원이죠. 자, 개 합하니까 5천만원 되었어요. 자, 3개월째도 5천만원 이제 원금이 되고, 또 이제 50만 원씩 계속 20일 동안, 보니까, 월천만원 수익금이 생겼죠. 월말에는 이제 6천만원 되죠. 예. 6 0만원 됐다. 자, 4개월째는 6 0 0만 원에 왔는데, 잘 보시면, 이 원래, 원래는 원금이 얼마였죠? 이 사람은? 3천만 원이었죠? 이제 6 0만 원으로 이제 2배가 되었죠. 두배가 자, 두 배가 되니까, 아, 계약수를 두배로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10계약을 매매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20개, 20계약을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계약수를 두배로 하니까 결국은, 한루에 이제 50만원 벌던 사람이 계약을 두배로 하니까, 하루에 이제 100만원을 벌죠? 네, 100만원을 봅니다. 100만원이 이제 20일간 하니까, 어떻습니까? 월, 월 2000만원이 되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100만원 단계가 됐어, 이 단계는. 완전히. 장세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바로 수익으로 내는 거죠. 자, 6천만 원 가지고 100만 원 수익 내기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속적으로 낼수 있는 장세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한두 번은 100만 원 내기는 수월해요. 뭐 10%도 안 된다. 1.6%밖에 안 돼요. 6천만에 6천만 원에 대해서 1.6%밖에 안 됩니다. 100만 원수준는내놔 3천만 원에 대해서 50만 원 나눠 보시면 1.6%밖에 안 돼요. 1.6%. 여러분, 하루에 1.6%는 못 봅니까? 어, 선물 옵션에서. 주식은 1.6%를 벌기 어렵지만은, 이 선물 옵션은, 이게, 레버리지가 높아서, 작은 금액으로 큰 수익이 기대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음, 100만원 또 20일 하면 또 2천만원, 그죠? 4개월째는 8천만원이 됩니다. 자, 5개월에는 또 8천만원이 와서, 또, 100만원 곱하기 또 20일 하니까, 2천만원, 그죠? 그래가지고 5개월째는 1억이 되죠. 2개 더하면 1억. 자, 1억이 6개월째로 이제 다시 원금이 되죠. 그래가지고 또이 사람은 하루 100만 원씩 또 20일간 또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또 2천만 원 수익금이고 합하면 월말에는 1억 2천이 되죠. 자, 1억 2천이 7개월째로 넘어옵니다. 자, 잘 보시면 또 1억 2천이 어떻습니까? 3개월 전에 6천만 원이던 사람이 1억 2천으로 이제 2배가 되었죠. 그럼 또 계약수를 두 배로 합니다. 이 사람이 20계약을 매매했다면, 이 사람은 이제 40계약을 매매할 수가 있죠? 자, 계약수를 두 배로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100만원 벌는 사람이 어떻게? 두 배가 되죠? 하루에 이제 200만원 을 법니다. 그리고 가만 히 보면, 이 3개월에 이렇게 두 배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50만원이 100만원, 그죠? 두 배. 100만원이 두배 하면 200만원, 그죠? 또 3개월에다가 200만원이 또 400. 400의 두 배는 800, 그죠? 800의 두 배는 1600만원. 1600만원의 두 배는, 3200만원이죠. 자, 마, 맨 마지막 단계, 3200만원의 두 배는, 얼마입니까 6,400만원. 자, 하루에, 이 사람은 6,400만원을 버는 사람입니다. 8단계. 자, 6,400만원은 또 원금이 얼마죠? 예, 네, 38억, 예, 네, 4,000만원입니다. 38억, 4,000만원. 38억, 4,000만원에 받으면, 통금을 구죠. 어, 통금을 빌딩 소유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선물 옵션을 딱 넣어놓고, 하루에 6,400원 버는 겁니다. 이게 1.6% 밖에 안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죠 그죠 3천만원 가지고 50만원 버는 거나 똑같아요 이것도 1.6% 이것도 1.6% 밖에 안돼요 수익금 자체가 하루에 수익금 1.6% 똑같은 비율입니다 이게 1.6% 자 그러면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6400에 2 0일 하면 또이 12억 8천만 벌죠 한 달에 한 달에 12억 8천 어마어마한 뭐 가쁘죠, 어? 가쁘. 값부. 그죠? 이렇게 큰 수익을 내는 상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테크 수수단저 이렇게 높은 수익 나오는 게 있어요. 어? 은행 예금 해봐야 뭐 1%도 채안 주는데, 그죠? 1년 내내 놔둬봐야 1, 1% 밖에 안 주죠, 1% 대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은 77억이 되는 거죠. 이게 76억 8천만, 이게 이 수익금 자, 전체가 이거 76억 8천입니다, 보시면. 3천만 원빼 보세요. 원금을 이거 3천원빼 보면 76억 5천만 원이죠. 76억 5천만 원이 수익금입니다. 수익금. 응? 이년에 76억 5천만 원. 반올림하죠. 77억 아닌가 지금? 77억.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77억을 벌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저를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모의 투자 기초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드리니까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노력을 하고 또 시스템도 다운로드 받고 또 매일 저녁에는 이렇게 리플레이 장에서도 매매해 보고 진짜 MACD 신호 나올 때 한번 들어가 보자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죠? 지금 모의 투자가 지금 1억이죠 그죠? 1억 주잖아요 이게 1억 주면 하루에 100만 원만 수익 내면 이거 요, 요 77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뭐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200만 원 수익 내죠 선물에서 100만 원 그죠? 푸드옵션에서 100만 원 해가지고 200만 원 수익을 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예, 들어가면 수익이 나는지 바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찌 데이터가, 자, 5분 봉이고, 그죠? 여기가, 3 0분에오네3 0분 조금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10분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응? 응, 7 7이 만들어졌죠, 그죠? 이 표를 딱, 그, 복사해놔가지고, 음, 응? 응. 응, 자기 단계 현재 해야 됩니다. 저는 진짜 5억, 억5 4천이죠? 저는 5억 4천입니다. 저, 보세요. 여기안 나타났네. 5억 3천이죠? 5억 3천이면, 자, 초에 어디에 해당한다는가 볼까요? 5억 3천이죠? 자, 5억 3천이면 어디에 해당 합니까 이쪽에 해당 되죠? 이쪽에. 네? 5단계. 네, 내일부터 이제 800만을 매일매일 수익을 내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만. 800만 원인데, 두 배에 1,600을 벌도록 할게요. 왜냐면, 하 손실 나는 분들도 있다고 보고, 1600만 원씩 버는 걸로 일단 해볼게요. 자, 5억 3000이니까, 그죠? 다시 원위치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한 6, 6일 동안은 좀 계속 오버했죠? 푸드 오버로 계속 오버해가지고 결국은 딱 갖다 놨습니다. 제 자리에 딱 갖다 놨어요. 이제 여기부터 바로 월요일부터 바로 매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이제, 어, 이렇게 장기로 가는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왔지. 그냥 매매해가지고는 이렇게 뭐, 이렇게 큰 수입을 못 하겠죠. 오버 오버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원위치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뭐, 1억 5천을 벌어보잖아요 1억까지 내려갔다고 그죠? 1억까지 내려갔다 1억 5천을. 하나 둘 삼에 하나 둘삼일 만에 막 이러고 전부를 버려. 이제 매매를 이렇게, 이렇게 한번 실수도 해보고 아 계속 계속 매매를 많이 하니까 이제 손실이 어 났죠, 그죠? 아 행보장에 막 계속 아무데나 들어간 거야 그냥 올라가는 줄 알고, 그죠? 아, 내려가는 줄 알고 들어간 거라.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진입시점이 무의미하다 이거죠 손실만 나는 진입시점 그러니까 정확한 진입시점을 못 찾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죠그 지금은 MEC들을 진입시점을 기준으로 그걸 활용을 해서 들어간다 이거죠 그때 신호가 나올 때만 들어가는 거죠 그걸 무시를 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하든가그 시점만 들어가는 거죠 아주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1억 7천이, 1억, 아, 1억 7 0만원 수익이 났죠? 풋은 108개 지금 그냥 오버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한 20% 정도 되나요? 1억, 1억이니까, 그죠? 5억 중에, 5억 3천 중에 1억이니까 한 30% 정도, 아니, 20% 정도만 들어갔죠? 20%. 20% 정도만, 일단은. 나머지는 오늘 거의 뭐 저점에서 다 청산했습니다. 음 mm. KRX, 한국 거래소 모의 투자죠. 네, 한국 거래소 인증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50시간 이수 확인도 해주죠. 네, 50시간 이수 확인도 해주고. 국내 선물 옵션 네, 사전 교육을 받고요. 실전 매매와 거의 유사하다. 1년간 모의 투자 후 실전 한되고 선물 옵션 전업 투자. 자, 공인 저는 공인회사 준비를 했었죠. 학창 시절 때, 대학교 때. 91년도에 투자신탁에 입사를 했고, 증권사에 변경됨으로 해서 선물 옵션을 전문적으로 매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7년이라는 금융투자 경력을 가지고 있죠. 27년이 되었습니다. 증권투자상담사라든가 선물상담사, 선물거래상담사 다 자격증 보유하고 있고요. 호가전량 매입법을 이번에 창시하게 되었죠. 호가전량을 이용해서 직접 매매에 적용해보니까 아, 잘 맞더라 이거죠. 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무료로 선물 옵션 재투자 선물 옵션 재테크하는 방법을 이렇게 무료로 가르쳐 드리고 있죠. 예. 매매 기술을 이렇게 무료로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가잘 없죠. 예. 다돈 다 받고 하지 무료로 가르쳐 드리는 데잘 없습니다. 예. <웃음> 자, 매일 50만원씩 벌기 매일 100만원씩 벌기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 치과 서울그린 치과 강창룡 의사님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양심적으로 또 진료하시는 분도 응원합니다. 유튜브에 강창룡 치과 의사님 딱 검색하면 잘 나타났습니다. 치과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도 전에 치과의 과잉 진료를 문제에 우리 국민적 의사 표시가 또 필요하죠. 이렇게 돼 있고 <웃음> 여러가지 공인중개사 주부 자영업자 이거 어, 77억 만드는거 도전해보십시오. 원대한 꿈과 야망을 가십시오. 인생은 한번뿐이고 어, 꿈과 야망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습니다. 내 사전은 대박은 없으며 티끌 모아 하루하루, 하루하루 100만원씩 계속 모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 77억은 충실히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실현될 것으로 믿습니다. 파생상품 모의거래 시장. 예. 아, 신기한 선물 옵션 카페 꼭 가입하시고요. 네이버 카페입니다. <웃음> 자, 신기한 선물 옵션. <웃음> 신기한 선물 옵션. 자, 2년 목표 77억 대장정. 자, 카페에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그 글쓰기라든가 댓글 활동하면 자동으로 뭐 진급이 되니까 매매 있지 많이 올리시고, 요 예. 그래서 좀 우리 살맛나는 카페가 되도 노력하게, 노력합시다. 자, 마인드 컨트롤. 자, 과거에 잃었던 자금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하면, 티끌모어 태선 가지고는 도저히 양이 차지도 않아요. 예. 지금부터 실력 향상이 우선이지, 자금을, 원금 회복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예.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수익이 납니까? 맨날 뭐 들어갔다 하면 깨지고, 막, 아무 때나 들어가면 막 손실나고 그러는데. 휘둘려가지고 도저히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장이 그뭐 미미하게 뭐쭉 가고 쭉 내려가지를 않아요 들어갔다가 나갔다 올랐다 내렸다 내렸다 올라 쳤다 또 내렸다, 내렸다. 이러는데 뭐 어떻게 맞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천매매라고 생각하세요 천립금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시작하는 거죠 무에서 간단게 한 간단하게 한 지식을 축적해 가지고 매매 기술도 축적을 쭉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장을 다 경험해 봐야 됩니다 폭등장, 폭락장, 횡보하는 장, 지랄 같은 장 여러 가지 장이 있잖아요 어제처럼 뭐 1.7포인트에서 움직이는 그 어? 박스건 장도 있고 말이죠 딱 지수 고정화시켜고 움직일 생각도 안하는 장도 있고 그런 데서 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모든 부자는 제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부자라는 사람, 은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부자 집안은 부자의 그 어떤 가풍이 있죠. 근금 어, 전략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돈을 버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후세에 전파가 되니까 세습이 되죠. 돈 버는 노하우를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어? 식당할 때 뭐, 어? 음식 비법을 뭐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 그러잖아요? 비법을 안 가르쳐 줘요. 돈 버는 그 기술을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 잘 나가는 집안, 뭐 의사 집안이라든가 뭐 법조인 집안 나름대로 이제 그거는 음, 가정교육이 딱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도 알고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세습이 내, 내려갑니다 세습, 공부 잘하는 방법, 뭐돈잘 버는 그런 노하우를 가정에 쭉 자식 시간 음, 때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풍습에 어, 가온에 따라서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 그런 그걸뭘 스스로 자수성가하기가 쉽지, 쉽습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어? 아버지 때부터 막뭐 실패한 그 노하우로 갔다가 자녀한테 다 알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어? 진로 결정할 때 말이죠 그래서 돈 버는 이런 노하우도 부자한테서 배울 게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수익 5 0만원이 작은 수익도 부자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게 한토로 한토로 모아서 7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잖아요. 아니 50만원 계속 보니까 결국 50만원이 또 100만원 벌고 100만원 또 200만원 보고 그걸 자꾸 모으니까 어떻게 돼요. 77억이 되잖아요. 2년에. 예? 네? 2년에 지금 돈이 없다고 실일에 빠지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네? 특히 그저 청년실업 어, 학생들은, 뭐, 또, 어? 취업 안 돼가지고, 골방에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무의미하게인생 보내지 마시고, 와, 황당한 선물 옵션, 그 아이씨, 그래, 말이지, 목이 터져라고, 어? 선물 옵션 해놔라고, 말이지, 노대책도 되고, 지금 돈이 없어도 모의 투자로 수익을 낼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여러분한테, 뭐, 1억도 누가, 응, 어? 그냥 빌려줄 거예요. 아이 수익을 잘하는잘 내는 사람인데, 왜 돈을 안 빌려주겠어요? 어? 그걸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가시라고 요 오늘은 수익이 얼마났고 이때 안 들어 왜 들어가서 실패했을까? 또 분석을 하고 장세 분석해가지고 을아 다음에는 또 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박스급 매매를 하면서 내려가야지 한 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그거는 끝까지 한번 먹어보고 예? 무슨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아셨죠? 예. 자, 급변동작은 언제든지 나다폭등했다폭락했다보이자반등했다가 N자 하락했다가, 막 이런 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외국인들이 자꾸 속이면서 자기들이 포지션을 수익 내기 위해서 그러겠죠.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폭등시키다가, 그죠? 폭등시키다가 쫙 밀어, 음? 하방으로 그냥 밀어버렸잖아요. 예. 그, 손절을 탈 때는, 그, 매수 잡아준 사람은 손절할 수가 없어요. 뭐, 순식간에 뭐, 1, 2초 만에 뭐, 저 밑에 가요. 저 밑으로 뭐, 빠져버리는데. 그, 위에만 꼭에는 매수하면 안 된다. 자, 추세 매매를 기본 자세로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추세 매매 방향하고, 박스권 열었는데, 박스, 일부 자금은 또박스건 매매를 하고, 추세 방향으로,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행보장세는 늘 나타나며 늘 대비한다. 행보장세늘 있습니다. 뭐, 70% 이상은 거의 행보장세입니다. 나머지 지금 뭐, 한, 어? 5% 정도가 이 저런 식으로 푹 하락한다든가 푹 상승하는 그런 장이지 대부분은 막 이렇게 행보를 해버립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그죠? 자, 오늘 이 50만원은 내일의 희망이 됩니다. 자본진액은 3개월 후부터 해야 되겠죠? 그동안은 실력이 딱 자리 잡아야 됩니다. 3개월 동안은 무조건 하루에 50만원, 무조건 100만원, 딱, 딱, 차곡차곡 통장에 넣어 놓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고, 매매를, 매매를 안 하는 게, 매매 중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면 막, 어, 3시 45분까지 다 매매하고 있어요, 어찌보면. 매매 중독에 다 빠져있어요. 왜 그럴 수는 아닙니까? 아, 들어가면 뭐돈벌것 같죠? 들어가면 판판이 깨집니다, 여러분. 어, 11시 넘어 버리면, 계속 행보해버리는데, 그, 거 뭐, 수익이 납니까? 이게 추세가 돼야 돼, 추세가 돼야지 수익이 나는데. 여러분, 이제, 매매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 매매 중단해야 됩니다. 11시 딱넘면 수익 났다. 손실도 약간 손실 났으면 매매 중단해야 됩니다. 제가 그, 그, 손실 나는 거다 봤죠. 계속 행보하는 그런 장에 그 막, 그 수익 날 길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 장에 들어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매수하면 또 내려가 버리고, 어, 내려가는 건다 싶어서 또 매도하면 또 올라가 버리고, 그죠? 그다 이렇잖아요. 그 이런 게저저 저런 저 식으로 어, 곡선이 완전히 응? 박살났잖아요. 그죠? 일억5 천이나 그죠? 일억5천 이제 다시 회복을시겠지만은자석달 자, 동안은 증액을 한다. 석달 뒤에 증액한다. 자 마트 대신에 선물옵션 한다. 그죠? 주부에게 아주 좋은 재테크입니다, 여러분. 김유라 작가님 이제 갭 투자로 이제 그 부동산 갭 투자, 갭 투자 그걸로 이제 뭐, 주부는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부가 이제 보통 마트에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김유라 씨 작가는, 어 마트 대신에 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소에 간다. 그죠?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매물을 알아보고, 이제 부동산 지식을 예, 얻고, 거기서 이제 뭐 전세를 끼고, 어 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 돈을 상당히 벌었다고 하죠. 예, 갭투자로. 소형 아파트는 갭 투자하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자, 부동산보다 이 선물 옵션은 적은 투자금 들어요. 부동산은 뭐, 뭐 1억 넘어야 되잖아요. 매매할 때. 예. 물론 이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적은 돈으로도 할 수가 있죠. 전세를 끼고 하니까. 그죠? 예. 자, 그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도배 장판도 해야지 안에 뭐다 해줘야 됩니다. 싱크대도 설치하고. 예. 자, 부동산보다 적, 투자금이에요. 3천만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예, 선물 로이 아주 깨끗하다, 이거죠. 분쟁거리도 없고, 그죠. 내가, 어, 아, 매매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아, 부동산보다 훨 쉽다, 예. 부동산 투자를하려면 법지식이 또 많이 알아야 되죠. 민법부터 해가지고, 어. 뭐, 정비법부터 해가지고, 국토관리계획법부터 해가지고, 그죠. 예. 여러가지 또 세법도 알아야 되고, 그죠. 예. 뭐 양도소득세도 알아야지 무슨 부동산 투자하는 거죠. 양도소득세를 모르고 부동산 투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노 대책으로 서물옵션이 아주 좋다. 유튜브 크레이드로 활동하셔도 좋고요. 자 집에 사는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까 서물옵션은 아, 아주 용이하다. 투잡도 가능하고 모의투자는 1년간 지금부터 차근차근 저하고 따라오세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모료로 할지 몰라요. 작은 차근 빨리 모의투자를 해가지고 어, 이렇게 투, 재테크의 왕인데, 어, 선물옵션이 이걸 따라갈 재테크 수단이 없어요. 여러분,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예. 선물옵션 최고의 재테크 왕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장이 시작되는가? 장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자, 자 보시면 어, 여기가 지금, 여기가 똥누를 때, 여기가 지금 예, 10시 30분이거든요. 25분이잖아요. 그죠. 이제 5분만 남으면 쭉 내려갈 거예요 자, 30분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30분에 지금 25분이잖아요. 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쭉 내려갈 거란 말이요. 그럼 여기 이제 매도신호가 나온단 말입니다. 음, 30분에 그죠. 순간으로 빠져요. 그러면 선물 일단 설, 선물을 일단, 선물을 일단, 열 개약을 딱 세팅해 놓고요. 매도니까, 여기도, 여기도 매도 바로 치야 돼요. 매수 있는 가격에다. 매도 딱 치고. 매도 하면, 매도 딱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푸선 매수를 해야 되겠죠? 푸선. 50개약을 일단 들어가세요. 이거는. 50개 세팅을 딱 하고. 이거는 매수를 여기다 하는 거죠? 푼 매수. 그죠? 선물 매도. 그죠? 선물 매도. 푼 매수. 바로 여기다 딱 치면 됩니다. 준비하면, 그죠? 지금 5시 25분이니까 5시 30분에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100, 100만원씩, 100만원씩 수익이 나는지, 그죠? 어떤 가격에 넣으면 100만원 되는지, 자, 1억 가지고 지 오늘 매매하는 거죠, 그죠? 1억 가지고 100만원을 수익을 내면 77억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데나 들어가지 말고, 어, 이런 식으로 MSD가 매도가 나올 때 그때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가 이 가장 진입 시점을 정확합니다 인간보다 더 아주 똑똑해요 이게 물론 실패하는 거 이런 거는 오늘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매수 무시하자 했죠 왜냐하면 외인들이 자꾸 섬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도 쪽으로 봐야지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크게 먹었는데.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우리는 100만원씩만 뭐, 뭐 폭락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100만원 먹는게 우리가 목표죠 이렇게 폭락하는 장이 올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 10시 30분에 바로 매도 선물 매도 바로 들어가고 매수 바로 들어가 그죠딱 여기 설정 오시기를 하고 원클릭으로 설정해 가셔 가지고 설정에 보시면 원클릭을 딱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한 번만 팍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설정 주문 있잖아요. 이 밑에 보면은 원 클릭 주문 설정 있죠. 여기다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해야지 원 클릭. 한 번만 탁 들어가는 거죠. 두번 더블 클릭하면 잘 안됩니다. 이거 움직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27분이죠. 27분 딱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100만 원씩 수익을 내는지 바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리플레이장이 있어서 직접 시범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른 초회하기가좀 그렇지만 쭉 내려가죠 지금 28번이니까 그죠. 쭉 내려갑니다 인간으로서는 이거 잘 매도를 못해요 매도를 못합니다 기계니까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매도가 신호가 나오는 거죠 인간보다 똑똑해요 엄청 똑똑합니다 여러분, 뭐, 매매해가지고 수익 나던가요? 안 납니다. 아무, 진입자리를 엉뚱한데 자꾸 들어가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자, 28번이 고 그죠? 28번. 수익은 잘 가고 있습니다. 이거 m a c d 만큼 수익 못 냅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잘안 나와요. 손실만 딥다 나오죠. 자, 29분이고요. 자, 매도 여기 딱 해다가, 선물 매도 하면 바로 딱 눌리면 탁 체결됩니다. 이. 하고 바로 또, 여기 매수에다가, 여기다가 탁, 푸드 응? 옵션 매수, 풋 매수 탁. 바로 해 버려요. 자, 30초고요. 준비하시고. 이거 딱해 놓고 그죠? 자, 이제 준비하시고 40초입니다. 순식시간에 내려갈 겁니다, 제가. 50초. 바로 매도 치야 돼요. 선물 매도. 선물 매도 하면 바로 들어가세요. 예, 선물 매도. 그 다음에, 매수. 날려버린. 네, 50개 되니까 빨리 체결이 안 되지. <웃음> 26개, 그죠? 27개 체결됐고. 49개. 예, 네, 50개 다 됐죠? <웃음> 자, 선물, 매도 10개죠? 자, 얼마에 들어갔죠? 267.85에 들어갔죠 자1 0 0만원을 벌려면 은 일단 100만원 해가지고 나누기 25만원 해야 돼요 거래승수가 25만원이니까 2 5만 하면 4가 나오죠 4포인트를 내야 되는데 10개하기죠 그러니까 10개를 나눕니다 4를 갖다가 10개 나오면 0.4 0.4 밑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267.85에다가 빼기 0.40을 합니다 그러면 267.45죠 여기 이제 고정으로 하고 267.45 그죠 여기다가 한 단계 더 밑에 저저 그 수수료가 있으니까 그죠 그럼 267.40에다가 매수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매수. 알겠죠? 0.40만 모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푸스 어떻게 하냐 100만원 벌죠 100만원 번다 자 25만원은 안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래성수가 25만원니까 이 4포인트란 말이죠 4포인트인데, 이거는 5 50, 0개가 들어갔죠? 그도 50으로 나눠야 돼요. 그럼 0.08. 0.08 위에다가 올리면 돼요. 자, 얼마에 매수했죠? 3.34죠? 3.34 더하기 0.08. 어? 0.08. 그러면 3.42죠? 여기 이제 고정으로 하고 3.42에다가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한 단계 더 위에 3.43에다가 매도. 이렇게 바람에 매수를 이렇게 날려버린 어무한 맹세였나또 반동으로 갖다 놓고 자 그러면 자 3.34에다 그죠? 지금은 손실이죠. 예, 약간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양봉이 어버리잖아요 그죠? 자, 이만큼 자 200만을 먹기 위해서 지금 5 0만원 현재 손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봐야 돼요. 아, 이거 손실 나는 것도 있고 바로 막 들어가 주 수익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은 힘들어요. 수익이 났죠? 또. 예. 어? 12만 고죠. 손실 나는 순간적으로 약간 손실 나고 또수익 나기 시작합니다. 예, 보세요 그러면 이 옵션 이거는 50개를 샀죠? 50개 곱하기 3.34 곱하기 아까 25만원 항상 한다죠. 거래승수해야죠 그래 우리나라 돈으로 25만원 무조건 꼽아야 돼요. 요거는 지수에다가 지금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포인트죠. 포인트. 선물지수. 예. 여기다가 곱합니다. 그러면 4,100만원 이 되죠. 50개 거 살려면 4,100만원 있어야 돼요. 예. 선물은 여기 10개 곱하기 267.85 곱하기 25만원 하거든요. 다 25만원 곱합니다. 그럼 6억 6천이죠? 6억 6천은 원래 있어야 되는데, 9%만 있어야 되거든요? 증거금이. 유탁 증거금이. 6억 6천9백 그죠? 625. 이거 9%입니다, 9%. 9%가 있으면 돼요. 계시거 6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요거는 6천만 원만 있으면 매수가 되는 거예요. 6천만 원하고 4억 7 0 그죠? 손실 나는, 40만 원 지금 손실이죠. 예. 여기 이제 평가, 당일총 손익이 나와요, 이게. 27만 원 손실, 그죠? 이것만 보고 있으면 되죠. 얼마나 손실인지, 그죠? 음.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모의 투자를 시범 시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자꾸 해봐야 돼요. 그냥 연습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금요일인데 46일차죠. 46일차 재테크 왕 선물옵션 기초교육 하고 있고요. 교육방송 유튜브 핫 라이브 스트림이죠. 라이브 스트림. 나는 주식 게임보다 매일 100만원 번다. 선물 옵션으로. 주식 실패자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하락장에서는 주식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보다는, 예, 이렇게 선물 옵션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주식 투자 한 10분의 1만, 예? 선물 옵션 하면 돼요. 10분의 1만. 추 투자는 어차피 장기 투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딱 정확하게 배워놓으시면 수익 내기 좋아요. 재테크 왕이라 안 그런 거지. 추식 투자는 저리 가라죠. 서물옵션 투자가 재테크 왕인데 뭐. 30분이었는데, 나와야, 오면은, 10시 37분 이었는데 그죠 시간대가 나와요 이렇게 갔다 놓으면은 10시 38분 이었어요 계속 올라가니내려가니 그죠 시루고 있는거죠 그런데 방팡내갑니다 예. 정신없이 네 푸드옵션이 금방 47만원 벌었죠 네. 푸드옵션이 엄청 빨리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 너무 박수 쳐요 왜왜 네. 네. 푸드옵션은 벌써 100만원 벌었습니다 옵션. 여기 보면 옵션 청산 손익이 되죠. 예, 126만 원 그죠? 예, 빨리 여기 벌었습니다. 불옵신 50개약이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금방 수익 났어요. 가격대는 비슷해요. 예, 50 계약이나 요10 계약이나 선물 10 계약이나 가격대는 거의 비슷해요. 어, 옵션이 더 가격이 더 적게 들어가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죠. 요거는 선물은 6천만 들어갔는데 아까 이거 4천만인가 그랬죠? 아까 지금. 그 이 선물 먼저 남았죠 선물 몇 개야 그죠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k 는 코스피 200개 종목에 대한 선물이다 이 말이거든요 2018년 12월물이라는 뜻이고요 12월물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은 12월달이지만 12월물이 거래가 됩니다 만기일이 12월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거래가 되는데 매도를 얼마에 매도를 했죠 2 6 7 8 5에 매도를 했습니다 2 6 7 5로 계약수는 10계약을 매도를 했다는 뜻이고 약정금액은 이걸 다 곱하는 겁니다. 10계약 곱하기 267.85 곱하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25만원을 곱합니다. 거래승수로 해가지고 예전에는 50만원 곱했거든요. 이제는 25만원 곱하면 6억 6천 인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10계약이 이렇게 비싸요. 6억 6천 그런데 9%만 증거금을 있으면 되거든요. 원래는 6억 6,962만 5천원인데 9%만 증거금만 있으면 이걸 살 수가 있죠 1 0개월을 6천만원 6천만원이면 1 0개월을 지금 살 수가 있는 거죠 통장에 6천만원 있으면 1 0개월을 사는 겁니다 지금 1억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1억 어? 예, 딱총액이 한국거래소에서 1억을 모의투자 해라고 넣어놨으니까 이걸 매일 연습을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물은 0.40, 그죠? 0.40에, 요렇게 지금, 어, 지금, 매수, 매수 청산주문 넣어놨죠? 매도했던 거, 지금 청산주문 넣어놨어요. 예. 다시 또, 그죠? 운위치치되버렸죠 이게, 그죠? 예. 이렇습니다. 이게, 수익 났다가, 순간적으로 또, 운위치돼버리고 이렇습니다. 0., 그러니까 0.40 밑에, 예. 267.40에 다운로 났죠. 그런 저 청년들이 게임만 골방에 앉아서 게임만 할게 아니고, 이게 모의 투자를 갖다가 게임처럼 자꾸 노력하면 매매 기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게임보다는 이게 훨씬 나으니까 미래의 가치가 있는 거죠 미래가치가 선물옵션을 꼭 배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 요 선물옵션 꼭 해놓으세요 주식투자 그러 그것만 탈락가 종목만 발굴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선물은 딱 종목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종목 선전하고 뭐 어? 뭐, 찾고, 막,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매매 기술만 딱 익히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 차익만 딱 챙기면 되는 거니까. 투자를, 이 재테크가 뭡니까? 싸게 매수를 해서, 비쌀 때 매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 선물 옵션도 매한가지요. 옵션도 그렇고, 선물도. 싸게 매수해서, 비쌀 때 팔고. 또, 먼저 비싸게 매도해놓고, 싸게 사버리면 되고. 그죠, 이거는. 양방향을 날수 있어요. 다시 또 원위치 가버렸죠. 예, 지금 43분입니다. 지락대지락 하고 있어요. 자 44분이죠. 1분만에 폭락을 시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1 0시 44분인데 자꾸 저 동영상을 보고 어? 그 흐름을 장세 판단 능력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촉각을 1, 2초만 해도 촉각을 바로 감지해낼 수 있는 동물적 감각이 필요해요. 위험하다 하면 바로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딱 준비를 하고, 바로 또 진입할 준비하고, 바로 1, 2초 사이에 그냥 들어가야 돼요. 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1분 사이에 폭락시킨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44분이잖아요. 49초. 일분 만에 수익 나버렸어요. 70원을 수익이잖아요. 금방 수익 나버렸잖아요. 그죠? 오, 복수. 이렇게 해서, 어, 235만원, 5천원. 그죠? 수수료는 32,430원. 선물로, 어, 112만 5천원. 그죠? 100만, 112만. 원. 옵션은 126만원. 그래서, 230만원 수익 내는 것을 이렇게, 예, 보여드렸습니다. 엄청나게 폭락했죠, 이거. 예, 엄청나게 폭락했습니다. 그래가고 나중에 이제, 어, 떤 식으로 매매해야 될지, 한두 개가막 끝까지 예,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죠. 예. 그런 전략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수익 내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한국거래소 인증 시스템을 활용해서 매일매일 100만원 수익 내는 거, 이렇게 리플레이 장을 통해서, 어, 손실나는 때도 있고, 결국은, 어, 230만 원을 수익 냈죠. 자, MAC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익 내는 법을 선물하고, 푸드옵션 매매해서 수익을 내봤습니다. 자, 7금은, 어, 77억 벌기 대장쟁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 뭐, 취직이 안 돼서 고민하시는 분, 또 추부, 무슨, 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마땅히 할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업, 요새 뭐, 어, 부업하려고 말이지, 다단계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건강기능식품, 그, 다 그걸로 빠져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 보다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 서물옵션, 배워놔가지고, 어? 기술만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어? 제가 이렇게 무료로, 어? 가르쳐드릴 때,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 음, 일단은, 일단 오늘 강의는 이렇게 끝내놓고, 아, 낮에 일어났던 거 그, 어, 전부 다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